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가볼만한 곳 중에서 이 시원한 바닷가 한곳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안목해변입니다. 안목해변은 아름다운 바다와 카페거리가 있어서 강릉의 여행지 중에서 대표 여행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안목해변 카페거리하고요. 안목해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빵인 A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목해변은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견소등에 위치한 길이 500m, 2만 제곱미터의 백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바다도 에메랄드빛으로 정말 아름다웠는데 가족이나 연인끼리 쉬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안목해변의 안목이라는 말은 남대천하고 이 반대편에 위치한 남왕진에서요 송정으로 가는 마을 앞에 있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아직은 바다에 들어갈 만한 날씨는 아니라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요 이 안목해변 모래 같은 경우는 굵은 모래라서 후홀홀면 떨어지는 모래입니다 해변 곳곳에 흔들 의자가 있어서 이 의자에 앉아서 바다 보면서 힐링하기에도 좋고요 안목해변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커피거리니까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이 강릉 커피거리는 원래 커피 자판기로 유명한 거리였는데요 2000년 이후에 바리스타들이 정착하면서 강릉의 커피메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안목해변은 워낙에 바다가 아름다워서 어느 카페에 가더라도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요. 이 안목해변의 예쁜 바다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안목해변에 가시면 꼭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곳곳에 사진 찍을 만한 포토스팟도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요. 안목해변에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바다가 보고 싶거나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는 강릉, 안목해변에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안목해변은 말씀드렸다시피 힐링하러 오기 좋은 곳이라서 이 방문객들이 많은데요 많은 방문객들이 주차하기에는 주차 공간이 비교적 협소하니까요 조금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강릉하면 안목해변 하고 같이 떠오르는 이 강릉의 대표적인 바닷가 강릉해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